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률과 재성 다 잡은 천원짜리 변호사. 조기송영 외 수임료 천원만 받고 사건을 해결해주는 변호사. 그것도 통쾌하게 이런 변호사가 현실에 없을 것 같아서일까. SBS 금토드라마 극본 최수진, 최창환, 연출 김재현, 신중훈 은 지난 9월 23일 첫 방송부터 화제였다. 1회 시청률 8.1%에서 시작해 3회 만에 10%를 넘어서더니 지난 29일 10회 13.7%까지 줄곧 두 자리를 유지했다. 닐슨 코리아 집계 화제성을 가늠하는 콘텐츠 영향력 지수에서도 상위권이다. 지상파 드라마가 화제성과 시청률을 다 잡은 건 오랜만이다. 그런데 뜬금없는 조기 종영, 소리가 들려온다. 애초 14부작을 계획했는데 12부로 끝낸다고 한다. 는 시작할 당시 총몇 부작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14부작으로 진행해왔다고 한다. 반응 좋은 드라마가 연장이 아니라 회차를 줄여 끝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에이른 종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드라마톡 평가단이 작품을 정리하며 이 문제를 함께 짚었다. 정덕현 평론가 이퀄 시청률도 잘 나오고 화제성도 좋은 드라마가 회차를 줄인다는 게 의아하긴 하다는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이 시원시원한 전개와 전지훈, 남국민, 백마리, 김마리, 사무장 박진우 같은 인물이 만들어가는 코미디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각종 패러디와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재미요소가 다소 느슨한 스토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최근 드라마들이 개연성만큼 실제 효능감을 주는 사이다 전기로 시청자들을 잡아꾸는 데가 바로 그 사례다. 남지은 기자이퀄 분명 과장된 장면인데 얼굴 찌푸리지 않고 편안하게 볼수 있다. 경비실 갑질 사건처럼 배우의 감정과 행동이 선을 넘은 장면이 많은데 연출과 배우의 합이 잘 맞아서인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걸리는 것 없이 잘 흘러가는 작품이라 좋았다. 정덕현 평론가 이퀄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탄생기처럼 천원짜리 변호사의 탄생기를 중간에 넣은 구성도 흥미롭다. 다른 드라마도 주인공의 과거를 보여주지만 는 아주 긴 시간을 할애했다. 이런 구성은 시청자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가볍게 웃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천지훈의 과거사가 등장하면서 절절한 비극을 보여줬다.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남지은 기자 이퀄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몰입한 중요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남국민이다. 는 전지훈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전지훈이 살아야 드라마가 산다. 남국민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지훈을 만들어냈다. 전지훈 캐릭터가 좀더 진지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요한 건 남국민 표 전지훈의 시청자들이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정덕현 평론가 이퀄 남국민은 이 드라마의 원톱. 답게 시청자들을 웃기다가도 진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의 비극을 양민하게 하면서 끄고 나간다. 쥐락 결악 자유자재 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배우다. 남지은 기자 이퀄 남국민의 누르는 연기가 제대로였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절제하며 감정을 표현했다. 전지훈은 대놓고 웃기지 않는데도 웃긴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눈빛 표정 변화로 감정을 보여준다는데 남국민 은 여기에 목소리를 더한다. 그는 호흡으로 소리를 조절한다. 에서도 과거 냉철한 검사 시절과 현재 천지훈일 때의 대사톤 등이 다르다. 부족한 부분을 메모지에 쓰고 공부하며 다음 작품에 적용하는 등 노력하는 배우로 유명하다. 그 노력이 지금의 남국민을 만들었고 그 남국민이 천원짜리 변호사가 됐다. 정덕현 평론가 이퀄 한껏 기대감 높여 놓은 드라마가 이를 편성하고 방영하는 운영에서는 엇박자를 보이는 점은 안타깝다. 21일 갑작스런 한회 결방은 그러려니 했지만 12부작으로 조기 종영을 하겠다고 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제작진은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중계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지금껏 인기 드라마가 야구 중계로 결방된 적은 있어도 회차를 줄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지은 기자 이퀄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조기 종영되어서 시청자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드라마는 그런 사례도 아니다. 제작비가 부족해서도 아닐 것이다. 간접광고 PPL PPL 도심나게 하지 않았나. 노출 방식이 드라마 성격과 잘 맞아서 비판 목소리가 약했을 뿐이지 굉장히 노골적이었다. 정덕현 평론 나이콜 이런 행위들이 모처럼 나온 드라마의 작품성을 떨어뜨린다. 초반에 가벼운 사건들을 5회까지 다루며 2천원짜리 변호사라는 캐릭터를 세워놓았고 그후 6회부터 8회까지 3회분에 걸쳐 이 변호사의 탄생기를 그려놓았다. 나머지 9회부터 12회까지 4회 안에 그 탄생기에 얽힌 복수극 서사를 완성한다고 해도 드라마가 압축도 있는 완성도를 만들기보다는 어딘가 앙상한 작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6회에서 8회까지 탄생기를 넣어 기대감을 높인 구성의 묘가 후반부가 짧아지면서 높은 완성도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남지은 기자 이퀄 어느 순간부터 관계자들이 결방이나 하이라이트를 내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제작진은 빠듯한 제작 일정의 하이라이트를 내보내며 시간을 번다 그것을 시청자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지 당연한 게 아니다 정덕현 평론가 이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었던 오락물이고 할국이지만 잘못된 운용으로 용두샤미가 될것 같은 불안감이 뜬다. 남지은 기자 이퀄 이유가 뭐든 결정과정에서 시청자를 고려하지 않았던 건 확실해 보인다. 드라마를 사랑해준 시청자를 생각했다면 처음 약속은 지켜야지. 정덕현 평론가 이퀄 재미있게 봐준 시청자에 대한 예의니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